이게 정답 아니니까? 다리랑 이렇게 맥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에너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즐거운 금요일! <웃음> 아 내일 회사 안 간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오늘 같은 금요일에 불금을 보급내기 위해서 뭐가 배워져? 바로 치킨. 또 우리 치킨하면 교촌이죠. 근데 교촌에서는 어뭐 금강산 맥주, 백두산 맥주로 원래 숙제 맥주도 되게 매, 맛집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바로 치맥. 치맥이라는 맥주가 한정판을 출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즐거운 불금을 맞아요. 또 치맥세트를 한 번씩 주문할까 합니다. 음. 교촌치킨에서 요 치맥을 출시한 기념으로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제가 두 가지 이벤트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교촌치킨앱으로 치맥세트, 홈백세트 치맥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치맥 먹고 캠핑가자라는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구매를 인증하고 신형 휴대폰을 받는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치맥 사진을 찍고 아래에 해시태그 있잖아요 교촌 뭉베어 교촌 수제 맥주, 교촌 치맥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신형 핸드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 두 가지 이벤트 다 10월 31일 마감이니까 이거 잊지 말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웃음> 여러분, 치킨과 맥주를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 다녀왔어요. <웃음> 운동할 때 물도 적게 먹었어요. 왜냐면 이따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실 생각에 지금 너무 힘들 것 같다. <웃음> 거기다 나 내일 회사 안 가. <웃음> 아, 그럼 어휴 지금 이제 치킨 배달 오고 있으니까 어휴 씻고 치킨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맥 기다리세요. 여러 씻고 드라이 하고 있는데 배달이 왔어요 <웃음> 그래서 드라이 다안 하고 머리도 안 말려고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어, 냄새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제가 주문한 거는 치맥 세트 중에서 허니, 허니 오리지널 치맥 세트를 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사이드 메뉴로 교촌 레드순살 그다음에 쫀득 꽈배기 시나몬 요거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거 맥주 맥주 하나 더 추가 주문했어요 음. 그럼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너무 행복해 지금 이거 너무 귀엽죠? 치맥 치맥 한번 얘부터 쭉 마셔볼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원래 수제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수제맥주 중에서도 좀 이런 향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향도 적당하고 목농김이 너무 너무 부드러워. 와, 그럼 원래 치킨랑 같이 먹어볼게요. 치맥이잖아,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 짠. 야 이거 진짜 이거 정답 아니니까 다리랑 이렇게 맥주. 여러분 교초치킨은 말해 뭐해 당연 맛있지 이 짭조름하고 달달한 허니 여기에 맥주 치맥 맥주 와주월화수목금 회사에서 했던 그런 스트레스가 싹날라가와 맥주 한잔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허니 한번 먹고 레드 제가 원래 레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교촌 이게 레드치킨이 매콤한 게 너무 맛있어 얘도 하나 한입 저는 그 순살 처음 시켜보거든요 순살을 자체를 잘안 먹어요 순살 자체를 잘안 먹고 뼈앗는걸잘 먹는데 순살 진짜 너무 부럽다침각한대 하시죠 아 이거 쟁여뜰걸 치맥! 치맥! 역시, 이거 잘마맛는것같아 무자님! 음 이렇게 많은 수제맥주를 파는 줄 몰랐어요. 그, 음, 교촌에서. 왜냐면, 수제맥주를 파는 줄 알긴 알았는데, 앱을 보니까 진짜 많이 팔더라고. 수제맥주가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에일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진 향이, 아이고, 향이 강하지 않고, 제목농기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강원도에 있는 그 천연 지하 안반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추출한 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음, 음 아름다워, 아름다워.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거든 이거거든 행복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쫀득한 과백이 저는 슈가 시나몬 요뿌려는거 시켰어요 음 치즈볼 시킬까 했는데 전 치즈볼보다 요과백이가더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역지 치킨은 맥주다. 치킨도 교촌이고 맥주도 이제 교촌이다. 와한잔 하세요. 다 같이 짠이 <웃음> 아, 맛이 맥주다. 치맥. 네 오늘은 교촌에서 새로 출시된 치맥세트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맥주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 맛도 맛있어 거기다가 치킨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수제맥주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수제맥주에 그 특이한 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먹었을 때 향이 그렇게 세지 않고요 치킨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먹는 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와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찍었다 이거 그 영상을 이게 한정판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더 시켰는데, 조만간 치맥 세트를 하나 더 주문하고, 얘도 몇개더쟁여둘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와, 얘 진짜, 나, 너무 귀여워. 치맥. 이름도 치맥이야. 와, 교촌이 이제 치킨 맛집을 떠나서 맥주 맛집으로도 이제 좀 거듭나야 될, 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해, 대단해. 음. 그럼 오늘도 여러분 잘 먹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세요 저도 이거 찍어서 이벤트 참여할 겁니다 신형 핸드폰이야 나한테 오라